자 이번 시간에강좌의 기술은 인덱스 롤오버라는 기술이에요 일단 인덱스 검지손가락이라는 뜻이죠 검지 라는 뜻이에요 근데 롤오버예요 그러니까 회전시키는 종류겠죠 그러니까 어 쉽게 생각하면 그립체인지 1번 이죠 그립체인지 1번이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립체인지 1번이랑 매우 비슷해요 그냥 사촌지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아이쿠 지금 덥구만 자 아무튼 음, 그래서 그립체인지 1번이 이거고 그립체인지 2번이 이거고 그리고 그립체인지 3번이 이거잖아요 그중 3개 중에서 그립체인지 1번 말하는 거예요뭐 아무튼 어 강제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떻게 되냐면 뭐 슬로우모션으로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, 젠루로버랑 그립체인지 1번만 확실하게 마스터하시면 바로 할수 있어요 저는 바로 했어요 이거를 아 물론 바로 못할 수도 있어요 어 제가 그때 이거를 대공도에 중국 기술 웬만큼 한 다음에 서 바로 했는 거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래요 제눈으로봐라 그립체인지 1번이랑 제 마스터만 하시면 돼요 음 간단한 기술이니까 제발요 어떻게 될 거냐면 일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검지를 타고 가서 여기, 바이트 핸들을 쥐고, 올리는 거예요. 자, 일단, 베이직 그립에서, 세이프 핸들을 쥐어주세요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, 롤 아웃을 하실 건데, 롤 아웃을 이렇게, 세게 펼쳐주세요. 검지다 걸치게. 검지다 걸치게. 젠롤로버 하듯이, 젠롤로버 하는 느낌으로, 세게, 이렇게, 그 보시기, 롤 오버를 해주세요. 그 상태와, 롤 오버를 하는 동시에, 그때 엄지손가락을 놔주는 거죠. 그러면 검질까지 타고 계속 돌아갑니다. 돌아가면 여기 위쪽에 오는 바이트 핸들을 잡아주신 뒤에 올려주시면 돼요. 로라웃 하신 다음에 근데 로라웃을 좀 세게 해서 그러니까 립체인지 1번에서 로라웃 하고 이렇게 트위드로 올리지 않습니까? 근데 음, 인덱스로 로버는 그냥 바로 올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좀 세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자음 강제는 이정도로 맞춰보겠고요 원래 이거 인덱스 로버는딱히 팁은 없, 없어요 그냥 선행기술을 들잘 마스터하시면 할수 있을겁니다 어, 아무튼 강제를 마춰보도록 할게요 음, 그래요 아 그런데 이 인덱스 로버 나중에 많이 쓰이는 기술이니까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, 뭐, 인덱스 로로버를 이렇게 저처럼 세로로만 하는 게 아니라, 뭐, 가로로도 연습해 보시고, 뭐, 여러 가지로 방향 많이 해보세요. 왜냐면, 뭐, 이게 기술마다 인덱스 로로버가 가로로 쓰이기도 하고, 세로로 쓰이기도 하고, 막, 그러, 그러기 때문이죠. 자, 아무튼, 진짜 이 기술 에 관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. 음, 그래요.